양손으로 이제 기어 노브를 꼭쥔 다음에 위쪽으로 힘있게 빡! 저는 내관련다안전동티뷰 네 동티뷰! 차가 움직이려면 일단 기어 변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어 노브에 손이 자주 닿을 수밖에 없지 보통은 이제 기어 노브를 안 하고 기어 봉이라고 하는데 이 기어 노브는 기능도 다양하지만 운전자의 저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 작지만 이 작은 부분의 디테일이 차 안의 전체 그 인테리어를 살려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바로 기어노브인 거지 동치뷰 그래서 오늘은 2015년형 올류소렌트의 기어노브를 2019년형 더 뉴스소렌트의 기어노브로 교체해서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보려고 그래 동치뷰 이제 기어노브를 교체해볼까? 이게 이제 2015년형 올류소렌트의 기어노브인데 생김새와 형태는 이제 하이그로시 소재의 달걀 모양 왠지 그차 안에 인테리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들었어. 소재 때문에 그런지 세련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젠 실증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앤틱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립감도 좀썩 만족스러지 못하고. 일단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을 끄고 난 다음에 슈프트락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기어를 N의 위치로 변속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P의 위치보다는 N으로 위치가 바뀌었을 때 직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작업자가 좀 편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수석 쪽으로 옮겨 와서 양손으로 이제 기어 노브를 꼭쥔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힘 있게 빡 하고 당겨주면 분리가 돼. 근데 여기서 참고, 여기서 자세를 잘 잡아야 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걸 당기다가 엄한데 부딪혀 일단 저 분리된 기어노브는 어 여기 씌워져 있는 가죽 부분 기어부츠라고 하는데 이걸 벗겨줘야지 부츠를 뒤집어 주고 또 결합된 고정핀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제거해주면 쉽게 분리가 돼 그리고 이게 더뉴소렌터의 기어노브인데 인터넷으로도 이제 구매가 쉽고 가격도 29,000원 정도로 저렴해. 보면 이제 기존의 하이그로시를 측면으로 옮기고 어, 라인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어.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누르는 버튼 부분을 은색의 이제 금속 재질로 해서 가죽과 콤비네이션이 잘된 느낌이고 또 측면 버튼을 누를 때 가죽의 손상이 좀 덜하게 한 듯한 베르심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던해진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립감 역시 쥐어보면 기존의 하이그로시 형태보다 손에 전해지는 꽉찬 느낌이 훨씬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기어부츠에 새 기어노브를 끼우고 고정핀을 다시 끼우고 다시 조립을 해서 기어노브를 봉대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힘을 줘서 꾹 눌러 그러면 툭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결합이 된거지 그리고 기어부츠는 손으로 꾹꾹 눌러서 끼워주면 되는 거고 동티뷰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 동티뷰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 이렇게 작은 기어 노브 하나 교체 했는데 왠지 세차가 된 느낌이고 기분도 상당히 좋아지네 이것저것 차 안에 요란하게 악세사리 같은 거치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실속 있고 깔끔하지 3만원으로 세차 만들기 괜찮았지? 야차는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뷰 오늘 저녁 내가 쏜다